뭐야 내 발목 왜 이러냐 부러질 것 같이 갸냘프다 발목도 살이 빠지는구나 이놈 아직 한개도 못한다 이렇게 하다간 69kg 전에 성공 못한다 기능성 제로 살근육들 당기는 힘을 사용해도 손목이 살짝 아프다 비가 오려고 관절이 쑤시는 건가? 6단계 밴드로 워밍업한다 고무줄 없이 내 몸을 뽑아 올려야 하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인다 몸에 힘은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을 잘 활용 못하는 것 같다 갈릭 스피닝 교실 아주 그냥 마늘 향이 진동을 한다 공기 중에 마늘의 주성분 알리신이 풍부해 유산소 운동 시 지방 분해 아주 효과적인 개풀 후각을 잃어버렸다 쌀콩 도구져 고기도 에어프라이기네 물 여기다 넣으면 고기도 좋죠 물에 연기 하나 없이 하나만 줘요 하나만 갖고 어디였어 하나면 돼요 살도요 아, 달다 먹는거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일주일 만에 체중이 감소했다. 총 29.1kg 감량 대용량 모터렐라 치즈를 사왔는데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내 뱃속으로 열심히 버리고 있다. 신기한 게 치즈를 먹기 시작하면서 정체기가 풀렸다. 그냥 타이밍이 좋았을 수도 있고 홈트는 크게 변함없이 유지 중이다. 살토끼 30초 루틴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안으면 된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복을 벗고 운동하고 싶다. 이런 여름에 감기가 오다니. 상의 탈이 등산 한번 하면 감기 같은 거안 걸릴 것 같은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약해진 것 같다. 우리 개토끼 닭 한번 삶아주면서 뜨끈한 국물 좀 마셔야겠다. 드디어 녹색 가루를 다 먹었다. 저한 병을 먹는데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다. 다 먹어버리면 마음이 혼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금단현상인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다. 중요한 무언가를 잊고 있는 느낌. 앞으로 한동안 갈색 가루만 먹는다. 음식은 절대 안 남긴다. 요즘 내 영상을 보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 너무 힘이 난다. 새벽마다 편집하면서 현타와 있는 나를 잡아주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목포까지 다같이 힘내자 할수 있다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또이 모여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 a w e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